안녕하세요, 루비스 여러분. 음, 오늘은 지난번에 그 선물 드리려고 만들었던 핸드폰 케이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지난번에 이 수축 현상 때문에 여기가 깨졌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케이스도 다른 타입으로 혹시 기존에 샀던 거는 여기가 젤 타입이었거든요. 이제 테두리도 하드 타입으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지난번에 UV 레진으로 그 램프 경화를 했더니 수축 현상이 빨리 일어나서 오늘은 UV 레진 아니고 일반 경화 레진을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그리고 일단 꾸밀 때는 U V 레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별자리 스티커가 이렇게 예쁜 게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별들을 위치를 잘 생각해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지금 보시면 케이스가 여기가 턱이 있거든요. 작업하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아, 진작에 이걸 사용할 걸좀 후회가 되네요. 이거는 별자리 모양 스티커예요. 스티커는 이 정도 붙이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은하수끼를 만들어줄게요 아! 그전에 지난번에도 이니셜을 새겼었죠 이거는 소문자 스티커예요 소문자 문자 스티커가 나왔길래 한번 사봤어요 대문자보다 소문자가 새기는 거는 이게열어지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음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음, 고급스럽다, 뭐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데 예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쁘 별? 스티커 하 붙여줄게요. 잘했습니다. 자 스티커 꾸미기는 끝났고요. 다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은하수끼를 한번 만들어줄게요. 은하수끼를 고정을 해야 되니까 U V 레진을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바이스로 하얀색과 핑크색을 좀 넣어보려고. 있으니까 좀 넓게, 넓게 해주시는데, 길 가운데는 좀 선명하게. 그리고 핑크색은 좀 살짝? 파란색과 핑크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y 입자가 비슷비슷하니까 포인트로 좀 이런 입자가 굵은 스팽글 글리터로 올려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은하수끼리 완성됐습니다. 큐어링을 한번 할게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바탕색을 크리스탈 레진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클리어 퀵타임이라고 한 6시간이면은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먼저, 전기컵을 올리고, 영점을 맞춥니다. 여기 보면, 주제 2에 경화제 1이라고 했으니까, 주제가 이면 경화제가 옵니다딱1 0이고요 십이 주고 경화제가 들어갔죠. 이제 이걸 섞으시면 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화는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저으면 색깔이 뿌얘지죠. 이게 투명해질 때까지 정하시면 돼요. 색은 좀 내보기 파란색. 지난번과 같이 이거는 갤럭시라는 반짝이 조색제예요 그거를 다 넣어줄게요 조색제를 넣으니까 또 색이 약간 아까랑 다른것 같죠? 지난번에는 색을 이런식으로 점점 연하게 이렇게 갔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 기포를 한번 제거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음 여기 약간 경계 있잖아요.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6시간 정도 굳히면 굳어진다고 하네요. 이따가 만나요. 어, 지금 방치한 지 3시간?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굳었어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분화수끼리 이렇게 이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색이 달라요. 몇 가지 색을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케이스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UV레진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건지 수축 현상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 케이스는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이번 구독자 2,000명 이벤트 때 어떤 아이템을 받고 싶으신지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했거든요 1번 쉐이커, 2번 손거울, 3번 악세사리 했는데 한 100여분 정도 참여하셨고 어, 쉐이커가 가장 투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쉐이커 중에서도 어떤 쉐이커 받고 싶은지 제가 2차 투표를 할거예요 커뮤니티 오셔서 만약에 쉐이커 말고 다른거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투표할 기회가 한두 번더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요 만약에 쉐이커 받고 싶으시면 제가 투표를 걸어놓을테니까 어떤 쉐이커 받고 싶으신지 투표 꼭 참여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만들기는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